그러면, 야, 이거 선생님 욕심에 지금 다음 단계 응용까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 또 물어볼까? 네. 자, 좋아. 자, 여기 접속사가 없어. 자, 지금 접속사 없으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위치요. 위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답이, 답이 2시야. 이게 답이야.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음. 앞에 접속사가 없는데. 그, 다른 곳에 위치가 응. 있는 경우? 어, 그렇지. 뒤쪽 어딘가에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목적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 어디 잘못 들었어요. 알게 아, 앞에 위치가, 엔드잇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 이, 이, 이게 어. 주제, 주어하고 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위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리, 그렇지. 네, 어. 같은 그렇지 목적어가 앞에하고 같은 목적어 자리에 그런게 들어있고어그 어, 다음에 이 앞에 요 놈이 분사구문이 이때. 어. 와우 정답 정답 분사구문이면 그렇지 분사구문이면 네. 어 접속사가 안보이지만 어,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되겠지 네